프리텐드라는 단어가 귀에 o t h e r one. Pierre, 뭐, Joseph, j o s e p 안 된단 말이야. h j o 될 수가 없어. 그다음에 뜻은 o 이 e p h j o s e 뭐 h j 하 s e 는 뜻이에요. 하 p 말하면 뭐그 p h j 하 s e 이런 뜻도 된다말이야뭐뭐 e p h j o s e p 이걸 명사로 뭘까요? 프리텐스하면 가장 또는 최상이라는 뜻이지요. 알겠죠 프리텐스. 가끔씩 우리 형용사로 사용되면 프리 이런 어 이런 경우도 쓰이지요 이렇게 프리텐 케이 이렇게 돼요. 네. 네. 가짜 케이크예요. 음, 네. 가짜 케이크 우리는 프리텐케이라고 한다. 어찌 됐든 프리텐드가 쓰이면 너무 인체하다. 가장하다. 여기 지금 부모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결국은 어, 아버지를 슬픔에서 구해내기 위해서 본인이 불행한 데도 보고하고 굉장히 크게 한나했다라는 표현이 나오지. 어,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체험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됐다는 얘기야. 응? 이렇게 오늘 이거잖아. 프리텐딩이 결국 나중에 뭐가 됐단 말? 이 리얼화 처리가 됐단 말이야. 리얼어처가 사실이 됐단 말이야.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을 가장했는데 이렇게 가장하기가 실제 형식이 됐다는 얘기야. 그래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는 얘기죠. 그죠 어. 이게 여러분 들 어, 갖고 있는 어, 빈칸 문제였어요. 빈칸 문제 몇 번이냐면 두번이 링컨 66번. 됐어? 이거 단어도 꼭 알아야 된다. p r e t e n d i n g Pretending became reality.